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재미난 로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도다리도 전용 로드가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전용 낚싯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사 왔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은 낚싯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차피 선상에서 사용하는 로드라서 박스를 까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쿠션 뒤가 들어있네요. 일단 요거 소개 잠깐. 조금 있으면 문의 오징어 시즌이죠. 여름이 오면은 문의 오징어 낚시가 시작될 건데 지금 오케이 몰에서 컵브러스 1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일반 낚시 전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액션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어필 칼라 제가 구매했습니다. 낚시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 스펙별로 다 한번 사봤습니다. 총 보면은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스펙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예 제품이 없고요 지금 있는 제품은 한번 사봤습니다. 뭐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에요. 이게 비비 제품이라서 한번 주문을 다 해봤습니다. 오 OK몰에 보니까는 8대2 액션 로드가 세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하면 하나씩 다 주문해 봤는데 길이는 165 입니다 그래서 파디 h-165 또두 모델은 180 입니다 편 길이가 180cm 라는거죠 요제품은 일반 8대 액션이고요이 제품은 하드타입 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딱딱하다는 거죠 두 가지 제품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레이 BB. 82H-165. 165니까는 손상에서 쓰기 편하겠네요. 길이가 안 길어서. 카레이 BB. 82H-165. 8대2 액션이죠. 그리고 추부하는 30에서 50호입니다. 50%면은 포 1호가 4, 뭐, 대충 4g 잡으면은 200g이죠. 제법 많이, 많이 버팁니다. 무기를. 그리고 2절대구요. 93g. 오, 생각보다 가볍네요. 성경이 1.1. 성경이 1.1이면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야리카 비비로드를 샀는데, 그때 있던, 구성품과 내용물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때 비비 제품, 제가 야리가 비비 제품을 갖다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제품하고 뭐 생긴 건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냥 굵기, 액션의 차이 그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 블리시트 모양, 로드의 컬러, 그립의 모양까지. 오, 로드를 꺼내서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볍고 좋네요. 이것 액션을 보니까는 문어로드로 쓰기 딱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디크립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상박이 조금 짧은 편인데. 이정도면은 괜찮은것 같네요 어 이거 문어로드 모노 문어장비인데 모노 이거 뭐 일단은 제가 나중에 추를 달아서 힘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깔맞춤도 되는것 같고 네 다음 180로드 두 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를 꺼내봤습니다 어, 일단 길이가 똑같으니까 액션에서 약간 차이 나겠죠? 82H180, 그리고 82180입니다. 둘다 8대2 액션이고요. 여기는 추, 허용 추 무게가 H는 역시 30에서 50%인데, 일반 82180은 25에서 40%입니다. 음, 최대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거는 뭐 스펙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한 50%? 50%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요 82180을 50%를 달았을 때더 좋은 액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게 길이 다 똑같은데, 음, 여기 보면은 성경이, 82H는 1.1mm입니다. 그리고 82는 성경이 1mm입니다. 탑가이드 부분, 그 얇은 부분이 1mm인데, 0.1mm 차이도 힘세가 많이 차이 나요 나중에 제가 축를 달았을 때 한번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경도 약 0.5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가이드 위치가 차이 나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1,2,1,3 회비를 해서 액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문어릴 이고요 합산은 둘다 2호가 껴있습니다 요걸 체계를 해서 움직여 봐야지 H와 일반의 차이를 알것 같아요 H165, H280은 어차피 액션은 똑같겠죠 길이 차이 만날 뿐이고 가자미나 도다리 낚시에 요 파이프 편대를 쓴답니다 반늘은 3단 단 3날 가지세이죠 그냥 하나씩 뽑아서 묶는 스타일이 아니고 3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추는 제가 5 0호를 준비했어요 추, h 2 허용 무게 5 0이기 때문에 가이드에 줄을 끼우다 보니까 는 가이드 구멍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반 선상 낚시로드 보다는 가이드가 작아요 이냥 감도 때문에 이렇게 줄인것 같은데 요즘 나와징로드 보면 은 마이크로 가이드를 써 가지고 저같이 노안에 있는 사람들은 줄 넣기도 힘듭니다 제품 이거, 보봉이 벌써 마음에 드네요. 체비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현대에, 이게 윗부분이 짧게, 여기 끝에, 여기 끝에 나왔죠? 가자미 카드. 가자미 카드. 이 부분이 끝이니까. 하나 빼서 이 끝에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하면은 채비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그 배에서 몇 호를 갖다 내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호수를 다 비슷하게 맞춰야지 채비가 안지않아요 어, 나는 몇 호를 쓰는데 옆사랑 차이가 나면은 바로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3단체비 5 0포에 바늘에 2셋 이렇게 청개별이 달아 놓으면 만약에 입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약간 처져있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서서서서 가겠죠 그특위의 입질이 6 0포 12호 이건 13호인데 13호는 또 특이하게 또반에또 금색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 있는 파이프도 분홍색이고 두 제품 모두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도다리 낚시를 가는데 그때 제가 요두 대를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같은 길이로 맞추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끝을 보시면은 위치가 약간 이렇게 다르죠 그럼 액션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힘세. 지금 약간 왼쪽에 있는게 8이고요 약간 오른쪽에 있는게 8이 H입니다 확실히 8이 더 많이 휩니다 입질은 이런식으로 오겠죠 이런식으로 흔들리듯이 이것도 이렇게 대추 이걸 들고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이 로드를 그리고 이 장비 채비를 가지고 실제로 선상에서 사용한 영상은 제가 따로 나와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왔어 왔어 도다리다 히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도다리 가자미 전용로드 괜찮은가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주락으로도 충분히 자를 수가 있고 방파제에서 원투로도 잡을 수 있지만 선상에서 전용 장비를 가지고 잡았을 때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로드를 구매한 이유는 여름이 되면 문어가 시작되는데 여름에 나온 문어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어 시즌 때 제가 사용하려고 뭐 스펙도 알아보고 무게도 알아보고 도달에도 쓰고 그리고 문에도 쓰고 하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소멸될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서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